안녕하세요 패션의 배 또라이의 또 패또예요.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름 옷들도 같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을 다 빼놨어요. 잡동산이 지금 입을 수 있는 옷들, 계절이 지난 옷들. 안 입을 옷들? 저는 옷장 정리를 1년에 4번 정도 해요 그래야 옷을 잘 찾아서 활용적으로 입을 수있어가지고 옷을 좀덜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지금 입지 못하는 계절이 지난 상의, 하의 한 박스, 아웃 한 박스 언젠가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버리기는 싫은 그런 하이 하이 한 박스, 아우터 한 박스. 그래서 총 4개의 박스에다가 옷을 구분해가지고 넣어주고, 정말 아예 안입는 옷들은 그때그때 바로 버리는 편이에요. 여기에는 얇은 아우터들을 다른 채워줄 다른 거예요. 제... 근데 채우려고 하니까 이런 두꺼운 애들이 있어가지고 잘안 들어갈 것 같아서 몇 개는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얇은 아우터들을 넣도록 할게요. 이거 스키복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걸어줄게요. 이 바바리는 로드샵에서 구매했는데, 이건 진짜 잘 입어요 따뜻한 것 같으면서 시원한 것 같은? 그런 자켓이에요 제가 엄청 자주 입는 자켓이에요 이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 어디서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나 진짜 오래 입고 있는 자켓이에요 그 자켓 가득쇼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는 자켓 하울 할때 보여드렸던 자켓인데 이것도 최애 아이템 자라에서 구매했던 아이템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살짝 복고풍? 아빠 자켓 같은?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것도 여기다 얼마 전에 그 자켓 하울할 때 보여드렸던 블랙업에서 구매했는 아이템인데 바지락 세트인데 두개 같이 입으면 진짜 예쁘요 엄청 잘 입고 있어요 이 자켓도 진짜 그 오래됐다는 그 자켓? 스타일난 에서 구매했는 거?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씩 추울 때입어고 갈아 놓을게요 개강록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자켓인데 여기 뒤에 포인트가 들어간 자켓 이 자켓은 진짜 얇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반팔로 된 자켓 이거 도톰이한좀 돼가지고 어디서 산지 기억이 잘안나요이 자켓도 진짜 자주 입는 여름 자켓 제가 진짜 아끼는 자켓이에요 이건 나드빌리지라는 액세서리 브랜드에서 만든 옷인데 여기 옷들이 다 리미티드 아이템이에요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지랑 세트인데 이렇게 여름에 입으면 되게 시원하고 예뻐요 어깨가 완전 파워져돼요 제가 어깨가 좀 좁아서 어깨 패드가 들어간 자켓을 되게 좋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켓은 어깨 패드가 좀더 많이 옆으로 벌어져 있어요 정말 예뻐요 린넨 스트라이프 자켓인데 이거도 스타일난다에서 구매했어요 자켓은 뭐 모조리 다 스타일난다인 것 같아요 어깨뿡이 되게 여러 겹으로 돼있어요 이렇요 자켓! 제가 좋아하는 봄의 브랜드 제고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옷이 되게 큼직큼직하면서 좀 독특하게 많이 나와요 스타일난다에도 이 브랜드 옷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이거도꽤 입었어요 여기 옆에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밑에도 커팅이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게 돼있어요 뒤에는 뜯겨있는데 5월 5일에 넣은 건데, 어, 아직 물이 한 개도 없지. 더... 지금 봤는데 똑같은 바지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다른데. 근데 여기 안에 표시가 똑같아요. o n e t e l l o u e s t 이렇게 해서 옷장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어요 작년 여름 옷박스에 넣을 때 미리 버릴 거다 버리고 바로 꺼내서 정리할 수 있게 깔끔하게 접어놔서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저처럼 공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제 옷장 방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